깨소금, 참기름, 마늘, 후추도 조금 파를 아주 곱게 다져가지고 이게 반죽이 다 됐시오 이거를 살짝 익혀줘요 약불에서 살짝 이 정도 익혀주면 돼. 소금을 좀 넣어주고. 그거 하나 싸는 거야? 응, 음, 하나씩 해야 돼. 아 이게 잘안 뒤집어져. 강위를 딱딱 붙여줘야 돼요. 간장 두 큰술에 식초 한 큰술. 계란 쌈을요 했는데요. 요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